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으 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고받아내나는 주+ 꼭 받았네 할렐루야 주고받아내나는 주+ 할렐루야 주고받았네 할렐루야 주고받아내나는주꼭 받았네 할렐루야 주고받아내나는주 성령. 내게,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멘.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a l l e l u j a h s o n